아, 오늘 진짜 귀한 겁니다. 이거 귀한 거예요. SML입니다. SML. 사실 지금 선물 받아서 이 정확히 스키키 모터들 중에 어떤 버전인지를 모르겠어요. 이거 그 우주선 모양 그거 엄청 인기 많았어요. 몰랐어요. 그때 그래서뒤늦게그이걸로토이 이거 블리츠의 총판한테 물어봤는데 못구다고 그러더라고요. 가지고 SML 월스는 또 뭘까요? 어떤데도 어 그거다 우주인 귀여워서 제가 사진으로 보다가 그 어디 실물로 보고는 진짜 지려가지고 와, 이게 그거네. 아, 이름도 몰랐어. 그냥 나 우주인 뭐 SML인 줄 알았는데 와, 이렇게 29번 개모양으로 와, 진짜 귀엽다. 보시면 요거이렇게 그저 색깔 변하는 거 와, 옛날에 이거 많이 했었는데 요거요거더어 있구요. SML w a 라고 해서 이거 001써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거 보십쇼 여러분 이런 거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분 이런 비들 그리고 이게 우주선이니까 다리가 라쳇 관절로 아하. 세 군데가 그리고 뒤에 와 이거 똥꼬도 여기 보십쇼 아 여러분 와, 너무 좋아요 이쪽도 오픈이 된다 여기다가 이런 총 같은 거 꽂는 거 같은데? 그러면 송파츠는 해이 이거 쌓지 이렇게 해서 손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끼울 수 있고 뒤에도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손 파츠 여기다 가 꽂을 수 있고 다 진심이야 이거 손 파츠 다꺼내야 되겠네 따로 박스 이제 상자안 해놔도 될것 같은데요 손 파츠 3개 넣어주고 닫아주고 메인은 여기입니다 이 계란 같은 거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짜잔, 짜잔. <웃음> 내부 디테일 상당합니다 너무 좋고요 여기 이제 축파축소가지생긴 막대사탕 여기에 두개를 꽂아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얘 그냥 여기 그냥 꽂는 건가 그대로 들어가나 음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빼 네, 주면 불이 귀엽죠 어건조지 역시나 센스있게 다 넣어줬습니다 이 네, 플라스틱 덮개만 빼면 그러니까 바닥에 놓으면 어때요? 네 불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잖아요 반사돼서 아 이런 것들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 너무 좋은데 이거 스위치가 없는 거야? 이거 혹시 이거야? 이거야? 로리가 스위치가 들어왔어 정신병자, 아니 야 스위치를 진짜 스위치로 사용하는 이게 또네뭐 블리츠웨이, 오프로, SNL 이쪽에 뭔가 또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신나네요 요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또 이렇게 선물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훈이버션 네, 스튜디오에 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로그램이랑 같이 <웃음> It feels good, man. It feels good, right? right? Yo, yo. I'm i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. Paper stacks, yeah, I got them in the bundles. Harry Potter breaking bread with them. Yeah. Going in, yeah, I'm going a l in. Go in. Getting f o o d out, yeah, you can bring your friends. Yeah. Dive r i d in, let's go. Let's go. No water d e t h in your toes. Let the rhythm take control. It's going down, going down tonight, yeah. Dive right in, let's go. Let's go. No water d e t p in your toes. Let the rhythm take control. It's going down, going down tonight, yeah. Hey, hey, hey. I just do see you later, t s no goodbyes. flows new highs through the dark clouds see the blue skies it will be i, I j you